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재산 권력 여자 이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모든 것을 누려본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것들 중 하나라도 가져보기 위해서 피 터지게 싸우는 것이 인간사라면 저세 가지를 다 누려보고 산 사람은 분명 행운아임에 틀림없습니다. 전하를 얻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행운아가 들려주는 인생 조언에 대해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 누려보고 살아본 소감이 어땠을지 궁금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재산, 권력, 여자, 살면서 하나라도 제대로 갖기가 어려운 것인데 세개 모두 누려본 사람이 있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들도 눈치채셨겠지만 지난 역사의 왕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동서행의 역사를 통틀어 그 많은 왕들 중에서도 왕 중에 왕으로 꼽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의 아버지가 누군지 알게 되신다면 더 깜짝 놀라실걸요 바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는 다윗입니다 솔로몬은 권력과 엄청난 부 여자를 누려본 사람입니다 이 세계만으로도 부러운데 솔로몬을 뭐라고 부르죠? 지혜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권력, 돈, 여자에 더해서 지혜까지 갖춘 완벽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을 40여 년간 통치하며 절대 권력을 누렸고 금이 넘쳐나 은 정도는 거들떠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후궁들이 천여 명이나 되었다고 하는 설이 있죠. 남들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누려본 솔로몬 왕이 인생 말년에 남긴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을 딱 추약해서 세개로 요약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누려본 남자의 결론 첫 번째 메멘토모리 메멘토모리는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죽음을 잊지 말라는 뜻의 라틴어 문구입니다. 굳이 동양권에서 뜻이 통하는 구절을 찾자면 젊음은 찰나다 영원한 것은 없다는 뜻을 지닌 화무시비롱이 될 것입니다. 솔로몬이 나이 들어서 인생이 헛되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그 뜻이 담긴 구절이 바로 메멘토모리입니다. 부자도 가난뱅이도 많이 배운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도 결국엔 모두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니 돈, 권력, 욕종에 사로잡혀서 헛된 것에 눈 멀어 인생을 허비하지 말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합니다. 모든 것을 누려본 남자의 결론 두 번째, 겸허하라. 자신이 지금 누리고 사는 것 높은 지위나 재산, 권력, 학식, 더 나아가 재능이나 명석함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이 출중해서 얻게 된 것이 아님을 깨닫고 겸허하라고 이릅니다. 인생은 모순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근면 성실하고 착하게 산다고 모두 복받는 것도 아니고 천하의 나쁜 놈이 죽을 때까지 떵떵거리고 잘 살면서 천수를 누리고 가기도 합니다. 그러니 일이 좀안 풀린다고 불평할 것도 아니고 반대로 잘 풀린다고 해서 재잘라서 그런 것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평생을 고되게 살다가 말년에 꽃을 피울 수도 있는 것이 인생이고 세상 무설 것 없이 잘나가던 사람도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것도 인생입니다. 그러니 이런 인생 앞에서 겸허해져야 합니다. 모든 것을 누려본 남자의 결론 세 번째, 카르페디엠 카르페디엠은 기원전에 살았던 로마의 한 시인 호라티우스의 시의 한 구절에서 유래한 말인데, 우리에게는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도전과 자유정신을 상징하는 대사로 나오며 대중적으로 유명하게 된 말입니다. 카르페디엠은 직역을 하면 현재를 잡아라 이런 말이겠습니다. 지나간 일 후회하지 말고 다가올 내일 미리 걱정하지 말고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충만하게 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후회와 걱정으로 귀한 시간을 낭비하는 분들 계시죠? 부디 마음의 짐을 벗어던지고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왜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재산, 권세, 여자 그리고 지혜까지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았던 솔로몬 왕의 결론은 이런 거다 부질없으니 겸허하게 매 순간을 충만하게 살라고 이릅니다. 여러분은 재산, 권세, 여자, 뭐 지혜까지 다 헛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대신 그 자리를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저는 사랑으로 채우고 싶네요. 가족에 대한 사랑, 인간에 대한 사랑 말입니다. 잘난 채할 필요도 없고 부족하다고 주눅들 필요도 없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께서 겸허하게 그리고 인생의 유한함을 다시 생각하면서 이 순간 충만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